안녕하십니까 TV 국민중개사 지목부동산장지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도로에서 오늘 매매할 물건의 집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도로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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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문은 장미 등풀로 되어 있습니다 예쁜 그네도 보이네요 오늘 하루 피를 그네 타면서 석양을 보면서 휴식을 한번 취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집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예쁜 소나무도 보이네요 잔디가 참잘 가꾸어져 있습니다. 도로와 집이 잘 접해져 있는 모습입니다. 앞쪽 집 앞쪽 논밭입니다. 거실에서 촬영했습니다. 거실에서 마당쪽으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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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입니다 주방입니다 방입니다 뒷베란다입니다 주방입니다 거실입니다 주방과 거실입니다 위치나 면적이 궁금하시거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목은 다 천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주택 면적은 1 0 5 m 30평입니다. 사용승인일은 2022년 9월입니다. 형태는 방3 개, 주방, 거실, 화장실 구배입니다. 방향은 남서향입니다. 구조는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. 마당은 잔디 마당으로. 가격은 2억 8천만원 2억 8이만원 2억 8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국대수지가 큰게 보입니다. 하국대수지하고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. 하국리. 하국리에서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. 한번 들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전화 많이 주세요. <목소리>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은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. 전화 010 2487 0 0 1호 등록번호 4202 1236 주소 경북 광시 남구 대이로 95에서 정성들여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